안녕하세요. 미아로브스키 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현재 독일어를 공부하시거나 혹은 독일어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1년 반 전에 대회사를 아헨에 있는 파코쿠슐레에서 마치고 바로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괴태에서 아츠바이까지를 공부를 했고요. 독일에 와서는 베아인스부터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베츠바이 끝에 사실 조금 음. 대회사 반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팁은 대회사를 준비하시는 분 혹은 혼자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팁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우선 첫 번째로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어, 어떤 책으로 공부를 해야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지? 싶은 책이 있는데 저는 북스바움에서 나오는 운이 지셔라는 회른 책이 있어요. 앞에는 듣기 지문이 읽기 지문처럼 나오고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는 CD가 포함되어 있으며 듣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다음 페이지에 정도 나와 있어요. 저는 대회사 볼 때까지 이 책을 한세번 정도 정독을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라. 한 5, 짧게는 5분 길게는 10분 정도 되는 지문이 있는데 보통 7, 8분 정도가 돼요 평균이 듣다 보면 은아 느끼실 거예요 아 이게 무슨 개 짖는 소리 저는 처음에는 아예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단어가 어디서 어떻게 끝나는지도 모르겠고 소, 솔직히 띄어쓰기도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아 개가 짖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조금 더 나을 수 있으니까 일단 듣습니다 이렇게 한번 개가 짖는 건지 사람이 있는 건지 모르는 지문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듣기 시작하는데요 눈으로는 지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따라 듣는 거죠 문제는 그래도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아 이렇게 발음하는구나 아 여기에서 띄어쓰기가 있구나 엄마 알아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가 소리를 내서 읽어보는 거예요 일단 한번 자기 목소리로 읽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첫 번째 단계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스텝 2 이제 뒤쪽에 지문이 나오는데 지문을 읽으면서 몰랐던 단어에 다 형광펜으로 색칠을 했어요 빨리 사전으로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정말 한 단락에 예를 들어서 한 15줄 정도 된다면 어... 한 줄에 한두 개씩 모르는 어, 단어들이 있었어요 모르는 단어를 찾는데 가장 큰 장벽이 뭐냐면 한독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전에 그 의미가 나오지 않았으면 나오지 않은 대로 그 다음에 조금 이상하게 나왔다면 조금 이상하게 나오는 단어대로 적었고 빨리빨리 이제 단어의 뜻을 찾으시면 돼요 스텝 3 예를 들어서 한 문장이 있으면 한 문장을 쭉 독일어로 읽어볼 거예요. 그러면 은 뜻과 함께 끝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다시 한번 한국어로 천천히 번역을 하는 거예요. Step 4는 스텝 1을 반복해줍니다. 다시 되돌이표가 됐죠? 이번에는 들을 때는 다시 한번 눈으로는 지문을 읽으면서 같이 들어줘요. 이번에 들을 때는 약간 사람 소리처럼 들립니다 좀 전에 들었던 멍멍이 소리의 비율이 조금은 줄어들어요 자 이렇게 한번 끝까지 들어준 다음에 이번에는 책을 덮고 그냥 한번 듣습니다 적어도 어느 단락에서 이 문장이 끝났는지 이 단어가 끝났는지 정도는 아주 조금 파악을 할수 있게 돼요 책을 한세번 정도 봤더니 나중에는 지문과 내용이 전부 머리에 외워지더라고요 사실 대회사에서 가장 우리가 큰 문제가 모든 것이 서술형이잖아요 이렇게 공부해서 좋은 장점이 있다면 21개의 지문이 나오는데 이 지문이 모두 대회사에서 다뤄지는 주제를 고루고루 다루고 있어요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시험에서 나오는 주제를 알고 문제를 푸느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느냐는 알고 있는 주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그 자신감과 그 다음에 그 정답률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1개의 단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주제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는 시험에 있어서 어떤 주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신감과 내공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점은 나는 듣기가 부족해서 이러한 공부 방법을 했는데 나중에는 쓰기 실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지문을 하나하나 다 모르는 단어를 체크를 하고 계속 습관적으로 듣다 보면은 이게. 지문의 단어가 아닌 이게 수거로 외워질 때가 많아요. 쓰기에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스타프에서 다른 과목이 뭐 3점대, 4점대가 나왔을 때 쓰기 영역만은 5점대가 나온 적이 있어요. 바로 이게 이 공부 방법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방법으로 책을 하나 보는 데까지, 어 거의 한, 두 달에서 세달 조금 안 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리게 하는 작업이었어요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조금 알겠다고 해서 바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북수바움에 나오는 문제의 난이도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체아인스나 체츠바이 정도가 되어야지 잘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시험 방법은 음, 무엇보다도 대회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대회사뿐만이 아니라 테스트다프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도 음, 특히 공부 방법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은 가장 큰 중요한 것은 꾸준히 그리고 오랫동안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독일어를 잘하는 꿀팁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비자가 6개월에서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빨리 독일어 시험을 봐야지 대학에 입학을 해서 학생비자로 전환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해 드려요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사실 독일어 자체가 막 회화에 능숙하게 늘고 그러지는 않아요 단지 우리의 목표는 빨리 독일어 성적을 받아서 대학을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올겨울학기 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자신 있게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번 지금 자신이 어느정도 이해가 됐는지를 한번 스스로 평가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 너무 어렵다 말도 안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신 경우에는 음한 7개월에서 8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겨울에 겨울학기에 지원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배의 아인스와 배츠바이가 끝났는데 어 어쩐지 내 실력이 조, 여기서 조금 더 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북스바음에 있는 이 책과 저희 공부법을 자신있게 추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